에메랄드 빛의 제주도 바다입니다. 지난해 제주 해역의 평균 수온은 1 6 5일도로바닷 속으로 들어가봤습니다. 이것은 수심 는 이렇게 는 모습을 좀시고요 수온이 상승하면서 해습니다 바다를 고둘러니다흔하던 감태와 같은 해조류는 군데군데 남아있을 뿐 대부분은 산호나 말미잘로 덮여 있습니다. 말미잘 안에는 열대어종인 흰동가리의 알이 있고 산호도 열대종인 거품돌산호가 가장 크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연산이 없고 소라 같은 거는 저 감태나 미역이나 그거 먹고 자라는데 바다를 그 터전으로 삼고 이제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잡을 것도 없고 해초는 주로 연안에 서식하며 광합성을 통해 탄소 반면 따뜻한 바다를 좋아하는 종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녹색 빛이 가득한 바다. 가까이 가보니 파래가 수면을 뒤덮었습니다. 에메랄드 빛의 제주도 바다입니다. 지난해 제주 해역의 평균 수온은 1 6 5일도로 바다 속으로 들어가봤습니다. 이것은 수심 1 0 0의 바다입니다. 바다 이렇게 해조류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수온이 상승하면서 해조류가 더 커.